반갑습니다. 피터스뮤입니다. 이번 레슨은 예수늘 함께 하시네 이곡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조성은 D장조이고요. 인터넷에 보시면 악보가 C장조도 있고 D장조도 있는데 D장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D장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도권에서 봤을 때한번 올라가고요. 두번 올라가면 D가 나오고 D음에서 도레파솔라시도 만들면 D장조가 됩니다. 조표는. 샵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. 디장조의 주요 3화음은 이렇습니다. 1도 화음 D, 4도 화음 G, 5도 화음 A, 그리고 2도 화음 E 마이너, 3도 화음 F# 마이너, 그리고 6도 화음 B 마이너. 이렇게 됩니다. 네, 이 곡에서는 거의 이 코드들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노래의 코드 진행을 한번 볼게요. 처음은 1도 화음 D로 시작하고요. 그다음은 6도 화음 B 마이너 세븐으로 나오고요. 그리고 4도 화음 G 그 다음에 나올 5도 화음인 A 코드의 5도 화음인 5도의 5도 2를 빌려왔습니다. 그리고 A 서스포가 나왔다가 해결이 되고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 네마디는 1도 화음 D 6도 화음 Bm7 마이너 그리고 4도 화음 G 그리고 5도 화음 A 그리고 D 일도 암으로 끝납니다 이 여덟 마디가 그대로 반복이 되구요 반복이 됐을 때의 후렴으로 연결되어 지는 부분은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보도록 할게요 반주는 아르페지오를 기반으로 한 반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마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반복될 때 코드는 D 그리고 G A 이렇게 나와요. 베이스는 D를 유지하고요. 보통의 경우에는 베이스를 A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런데 1도인 D로 계속 둡니다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복합니다.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네. 후렴으로 넘어갈 때 코드는 D 그리고 G A가 나와요. 그런데 음... 똑같다고 볼수 있죠. 그런데 이제 베이스가 달라집니다. 반복할 때는 베이스를 D로 두고요. 그리고 후렴으로 넘어갈 때는 따라갑니다. 네. B C샵 그리고 D로 연결이 됩니다 후렴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1도 화음인 D 그리고 3도 화음인 f minor 7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4도 그리고 1도로 내려가면서 베이스는 f 을 쓰고요 그리고 5도 화음인 A에 5도인 E를 쓰는데 그냥 E를 쓰지 않고 베이스를 D로 써요 그래서 D 베이스 E 그 다음에 다시 E로 가고요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A가 아니라 오른손 G 베이스 A를 써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박자는 D 베이스 E 그리고 E7 그리고 G 베이스 A 이게 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마디는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1도 함 그리고 3도 함인 F샵 마이너 7 그리고 6도와 B-7이 나오고요. 4도함인 G. 그리고 베이스만 A로 올라갔다가 D. 1도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할 때는 조바꿈을 해서 이 장조로, 네, 가기도 합니다. 후렴의 반주는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. 4비트를 반주를 하는데, 오른손 끝에 이 노래의 주선율을 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믿음의 눈.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, 주의 뜻 알게 할 때는 미인데 코드는 A예요 그러면 아, G6가 되는 거죠 이거는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거를 그냥 G로 친다 그러면 알게 음, 안 되는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들 함께 하시네 이 곡을 코드 반주로 하는 것을 한번 보셨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